요즘에 대세가 있잖아요. 예스! 브레이브걸스 저 롤린을 따라하는 거죠. 어서요. 어요 어서요. 어서요. 이거 괜찮잖아. 요즘 브레이브걸스 대세야 오셨어요? 오셨어요? 아, 이거. 어서요. 어서요. 아나 한테 다 나가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안녕 아세요? 오빠님 어서 오세요 이 뭔지 아실까? 아니에요 아니에요 롤린 아시죠 롤린 거기서 나오는 춤 잘해 왜 그래? 브도 잘해요 롤리 롤리 롤리 이거 잘해요 아 내가 부끄러안녕하세요 오빠님 어서 오세요 아 나, 내가 부끄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놀이부 no. 장난 아니야. 롤리 롤리 롤리. <웃음> <웃음> 어? 여보. 아뽀뽀님 해주잖아. 알았어, 여보 롤리. 열심히 해. 아 힘들다 나. 나네. 야 이거 이게 인사가 힘든 거라니까. 나네. 어서 오스. 시리티비님을 위해서 특별히 <웃음> 롤리. <웃음> 가오리 댄스. <때스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서 오세요. 어디어 <웃음> <덕후> 안녕! 안녕! <웃음> 아, 나 갑자기 계속 혜택하는 있어! 야, 가자 가자! 롤리 롤리 우와! 뻔뻔 어, 님이 거할 때마다 나온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 희한하네! <웃음> 다음부터 절대 오지 않겠습니다! 방송할 때! 구원해 <웃음> 네. no. 주셔서 감사합니다! <웃음> 롤리 롤리 롤나 혜택 오고 있었 또!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